오늘은 어, 남편이 백신을 맞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도 같이 맞고 싶었는데 저는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왜 자기만 맞는 거야? 어, 이번에 예비군이랑 민방위 군인들 우선적으로 맞게 지금 되어 있어 나는 지금 민방위 자격으로 백신을 맞으러 가는 거야 아... 아니 맞으려면 같이 맞아야 되는 거 부부도 같이 맞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맞아 근데 뭐 일단은 뭐 특수 종사자들 먼저 맞는 것처럼 뭔가 어. 어,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음, 그거 맞는 거 아닐까? 음. 같이면 음, 나도 같이 맞으면 좋겠는데 일단 궁금하니까 나도 따라가보려고. 그러면 어디로 가 병원은? 아 우리 동네 예약할 수 있는데 찾아봤더니 예약이 다 차가지고 근처에 비어 있는데 찾다 보니까 옆 동네까지 가야 돼. 아 그냥. 병원도 다 미리 그걸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기 안내문자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 들어가서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 가능한 병원이 아... 그래서 나는 무슨 소아과로 가더라고 소아과? 음. 긴장 안 돼? 그거 막 아픈 사람들도 있던데 뭐 주위에 안 그래도 뭐 맞은 날 되게 아프다고 한 사람도 있고 열이 좀 났다고 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자기는 뭐맞인데 얀센. 얀센? 어, 무슨 차인데? 얀센은 한 번만 맞았대. 그래.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맞고, 시간이 좀 지나서 2차 또 맞고 해야 되는데, 음. 얀센은 1차만 맞으면 되니까 한 번으로 뿜을 수 있지. 음, 좀 독한가? 그건 가서 음. 물어보자. 백신 맞으면, 뭐, 5인 이상 집합이나 이런 거에 해지될 때, 음. 면제될 수 있다고 하니까, 음. 음. 그리고 여행 같은 거 그러니까 나도 빨리 맞고 싶다 음, 맞을 수 있을 때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. 음, 어서 그것도 병원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네 알겠어 일단 출발해봐 가보자 네. 긴장 안 돼? 어 긴장되지 무서워? 무섭진 않은데? 무섭진 않고 어차 주사 맞는 거니까 헉, 내가 더 떨리는데 어쩔겠지 음, 음, 내가 더 긴장돼? 아프면 어떡하지? 내가 맞는데 아니, 그, 가족이니까. 그래. 그 막, 밤에 아플 수 있잖아. 가족이니까 아플 수 있어야 해요? 아니, 밤에 아플 수 있잖아. 아, 내가? 그래.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, 미리 그거를 좀 인지하고 대처를 해야 될거 아니야? 밤에는 많이 아프다, 쓰러질 정도로? 아니, 막, 열이 되게 많이 난다는 사람도 있고, 몸살 기운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심하다는 사람도 있고, 막,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. 얘기 들어보니까. 뭐, 다, 다르긴 하지만, 어쨌든 내가 좀 대충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. 죽을까봐? 아니. 이따 가. 아, 못 가. 신호 걸렸어. 아, 주차장에 차들이 너무 많아서 다 백신 맞으러 왔나봐. 씩씩하게 잘 걸어가네. 점심시간이야? <웃음> 빨려도 안되는구만 잔여 백신 탭 알람이 온대 <목소리> 아, 표어 아직 긴장이 안되나 본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응. 웃음> 두통 스통 피로? 통증? <목소리로> 무리한 운동하지 엄청 하는 오늘? 어, 엄청 왜? 화이팅 어. 짱구야 짱구 <목소리로> 진짜 아주사야그런 겁을.. 많이 주셨어 응. 왜? 이니다 어... 어. 어떻게 하래? 또 안내가 좋지. 아 응. 15분 있잖아 줬어 15분 있다가 래 20년동안 예. 부작용 심하게 나타날수있는제 보고 많이 아팠어? 아니 애초에 선생님이 주사 되게 아프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꼭 참으세요 거부시켰어요 수학가라서 아기들 상대하시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선생님 계셨다 아버님이라고 아바, 했어 아버님이요 <웃음> 서 선생님 분실에셨고 아버님이라고 하세요 저는 애교가 없는데요 자 아, 죄송해요 제가 <웃음> 습관서 아까 웃는 소리그 소리였나? 어그뭐 아. 표시나? 아뭐붙여아 어, <웃음> 이게 솜이 아니었나찾아보시다보면 <웃음> 아, 아프다니까 오늘 보다 매일이 훨씬 아프네 탈이? 을수 있고 음... 48시간까지는 2 4시간8시간까지는 엄청 아프수 있습니다. 음... 하고 아니면 타이레농타이레타이레 왜? 열 때문에? 진통제 아예 마루 타네? 인간... 인간 뭐지? 인간 실험? 음백백만명 중에 28명이 부작이하 28명이? 부이되려 명이요. 명이 2명이 6월 달에 아까 자기 들어갔을 때 뉴스 나왔는데 6월 달에 얀센이 89만명 접종한대, 이번에 얀센으로. 어. 아, 6월 달에만. 그래 아스파젤리카만 면 좋은게 한 번만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다 아픈가? 이아한 아픈 번만 받아도 되 <웃음> 그정도야? 아니 아니또이아또이 느낌 아도그 어, 아, 어. 지금 얼마나 만시고 이거 아기 애기, 아기들 거 아니야? 이거 뭐지? 캐릭터 이거 뭐지? 귀엽다. 컬러풀하게. 자 얘기하는 사이에 그래서 떼 꺼내줬네. 이제 편하게 유튜브 보고 있어. 어떤 거? 인모식한 남편. 그렇지. 알지. 이거 들고 어, 가봐. 보라고. 이상 없 괜찮아? 응. 어. 그럼 괜찮다고 가봐. 응. 응. 그냥 가도 된대. 그냥? 돈안 내도 응. 된데 어. 공자야? 응. 아, 떠고 와. 떠 맞고 와. 또 맞고 와. <웃음> 이제 안 뭐 어, 지금 한 30분 됐는데 괜찮은데? 괜찮아? 응 음. 녹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뭐 모르지 지금 22시간에서 음. 48시간 사이에 가장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뭐 그래봤자 두통이나 뭐 근육통 이정도래 음, 나 아까 되게 당황했잖아 왜? 아니 잔여 백신 데스크에서 잔여 백신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음. 가서 나 지금 바로 맞을 수 있냐고 막 물어봤잖아 근데 어. 남자만 맞는거라면 안세는? 어허. 여자는 부작용이 심해서 야, 여자는 접종을 안한대 어. 어. 어. 아 미국에서도 여자들만 부작용이 나타났대 음. 몇명 안되긴 하는데 그래서 아니 어쩐지 남자들만 다 맞으러 와가지고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엄청 큰소리 이건 남자만 맞는거라 그래가지고 조금 부끄러웠어 아.. 어, 남자들만 맞는거는 지금 예비군이나 예비역이나 민방인들만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, 근데 뭐 거기서 이후에도? 일반인들이 와서 미리 접종 신청한 사람들이 와서 맞을 수도 있잖아. 아, 근데도 안 된대? 근데 아무튼 여자는 얀센 안 맞는데. 음. 한 번에 맞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? 다시, 다시 해봐야지 뭐. 일단, 음. 가자. 안 아프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다, 일단. 음. 약 같은 거뭐 사라고 얘기 안 했어? 뭐 두통이나 근육통 심하면은 타이레놀 하나리가 음, 두알 먹으래. 그럼 하나 사올걸. 근데 다 남자 혼자 왔던데? 어 보호자 나는 보호자 대동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. 아니 애기 니까 <웃음> 애기라고? 아니 나는 가서 또 접종 잔여 백신 남은 거 있으면 바로 맞으려고 따라왔지. 음 이제부터 나는 이제 5인 집합 해제 되는 건가? 그게 근데 법적으로 맞는 거야? 아직 확실한 거야? 어, 아직 확실한 거 아니지. 정보에서 음, 발표해야지. 음. 그래 일단 가자. 음. 큰일 했다. 음 가자. 좀순둥순둥해졌다 백신 맞고 나니까. 음 알았어. 맨날 맞을까? 음, 좀 맨날 맞아야겠네. <웃음> 이게 백신 부작용인가? 음.